자, 이 파이던 웬 얘기는 이제 끝내고 급수 절반만 할게요, 절반. 급수 파트도 두 개인데 그냥 일반 급수하고 등비실 급수가 있는데 이 스토리까지 알아야 좀 재미라는 걸 느끼거든 자 수열의 극한은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별거 없잖아 그냥 수열이 n이 무한대까지 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자 급수란 무엇인거야 급수란 sn의 극한값이라고 느껴도 좋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가지 표현을 해보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의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쓰진 않아요. SN 자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잖아요. 이게 첫째항부터 N번째항까지 더한다는 거지. 실제로 급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사실은. 이거라고 했을 때 얘는 결국 이거와 같아지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스토리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리미트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AN의 급수가 S에 뭐할 때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이 s에 수렴하는 거지.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1도 s에 수렴하지. 음. 맞지? 음. 그러니까 수렴, 수렴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 n SN 1은 S-S로 0에 수렴해야 지 음. 얘가 뭐야? A. 그렇지.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에 수렴하지. 음. AN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AN이 0에 수렴한다는 거야 얘가 어디에 수렴하던 간에 얘는 어디에 수령한다? 0에 수령한다. 오케이? 괜찮아? 네. 그럼 이 녀석이 명제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일반항 a n 이 0에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하자라도 0이 아니라면 급수는 그 녀석의 더한 값들 그렇지. 발한다 그러니까 급수값이 수렴하는지를 보려면 일단 일반항이 영에 수렴하는지부터 봐야지. 일반항이 0에 수렴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 됨? 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화면에서 안 접혀서 조금 왼쪽으로 가서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수렴할지 보자 일반항이 영에 수렴하지. 그치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할 가능성은 있지. 그니까 러 나는 지금 뭘 보여주려는 거야? 일반항이 0에 수렴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걸 보여줄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네. 괜찮죠? 음. 네. 그럼 얘는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위가더 크죠. 네. 밑에 걸잘 보면 이런 네. 식으로 간다면 얘가 2분의 1이죠? 네. 이것도? 2분의 1. 16분의 1쭉 가서 또 2분의 1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애니보들대로 보면 발산하죠? 네. 그럼 얘가 발산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예요? 네. 발산하죠. Okay. 대표적인 예를 들었어 AN이 어디에 수렴하더라도 0에 수렴하더라도 SN이 발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가능하다 AN이 무엇인 경우 N분의 1인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음. 됐어? 자그 다음에 이 구조를 바꿔 얘는 리미트랑 시그마가 같이 있는 거지 네. 다나눠서 6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가능하지.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시그마도 있고 리미트도 있어. 그럼 리미트의 의미에 의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다 돼야 되는데 시그마 때문에 뭐가 안 될까? 곱하기 나누기가안 돼. 그래서 급수는 무엇의 상질을 따라간다. 시그마의 성질을 따라간다 적분의 성질을 따라간다 오케이?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몇 페이지야 보자 보자 보자 용어. 용어. 용어. 용어 하나를 안 했다. 자이 s n 는 그, 급수의 의미에서 보자. 급수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음,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럼 1부터 N번째까지만 더하는 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서딱 정리를 합시다. 얘를 구해야 되는데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S_n의 극한값을 구해버리자. 야, 오케이? S_n이란 뭐야? 이 녀석의 부분합이래. 일 부분만 더한 응. 부분합. 자, 급수는 원칙적으로 다 더해야 하나? 그럼 다 더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자. 오케이? 그러면 180번.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그 다음 4야? 네. 미안합니다. 4의 제곱 마이너스 1 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뭐야? 네. 그냥 다더 하라는 거지? 네. 그럼 보면은 이게 뭐야 결국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지 여기까지 더할 거야. 근데 봤더니 얘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1, 2k 플러스 1 분의 1이야. 음, 음.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가 붙어줘야 되겠지. 음, 음. 그러면 부분합의 극한이 어차피 이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무슨 분수가 보여? 음. 부분분수가 보여. 차가 얼마야? 음. 2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1지넣가 2k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갈 거 아냐 음. 1부터 집어넣어주면 음. 2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계속 가네 음. 그러면 가운데가 없어지니까 맨 마지막 2k 플러스 1분의 1이 남겠지 음. 그러니까 뭐가 되는 상태야 이제 마지막이 리미트 아직 안없어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e k 플러스 1분의 1도 끝난 거지 여기에 n 들어갔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이값 사라지겠죠? 결과 얼마? 2분의 2. 두 번째. 186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 나누기 n, 네. n 제곱이야. 자, 이것도 잘 봐도 자주 나와.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셈으로 표현되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1분의 n 더하기 로그 그렇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써도 되죠? 아니면 이거, 이거 그냥 다 지우고 여기에 곱하기 그냥 해 n 플러스 1분의 n 더 이렇게 괜찮겠어? 응. 그럼 부분합인 sn을 구할 거니까 얘는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1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겠구나 됐습니까? 음. 그리고 여기 뒤에 걸 계산할 겁니다 1 집어넣으면 K 1부터야? 문제 봐봐 2부터. 2부터지 2? 색깔별로 다 써놔갖고 집니다 <웃음> 그 2부터 집어넣으면 여기는 로그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맞지? 그 다음 더하기 로그 3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런 식이지. 근데 곱하, 더하면 지수끼리 곱할 건데 이게 이게 없어지죠? 그럼 가운데가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n번째는 뭘로 끝나겠어? 로그 n-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인데 이거 약간 더 없어졌겠지? 음. 그러니 얘는 리미트가 남아있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로그 그대로 있고 얘와 음. 얘의 곱으로 끝나겠네? n 음. 플러스 1분의 2n 자, 리미트가 누구한테 가서 져죠 진수에 가서 음. 결국 얼마나? 로그. 한번 넘어가고요. 4번 먼저 볼게요. 192번 자,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 a1-5에다가 더하기 2분의 a2-5에다가 더하기 3분의 a3-5에다가 더하기 어, 충분히 많이 보일지. 4분의 a4-5 해서 쭉쭉쭉 더한 값이 뭐한데? 수렴. 어, 수렴한니 얼마에 수렴하는지는 관심 안 가졌어. 그치? 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야, 시그마 n이 1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건데 n분의 an-5라는 이 수열을 더할 거야. 얘가 지금 수렴해라는 얘기지. 아십니까자요 음. 내용을 이렇끌어볼게요저 오늘 첫 시간에 얘했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전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 0에서 수렴한다 오케이? 응. 자 문제에서 급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문제 밑에 보시면 AN이라는 일반항을 물었습니다 뭘 물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뭐라고 돼있어? n 플러스 a n a 어, 분의 2n 플러스 o a n a 얘가 어디에 수렴하냐고 네. 물었거든? 얘가 그러니까 일반형이잖아 어차피 a n 잖아 응. 얘를 볼게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고? 0 0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a n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난 am이 있자 뭐가 있길 바래? 음. n이 있길 바래. 그럼 n이 있게 조져주는 거야. 음. 그럼 식은 1 플러스 n분의 am 2 플러스 5 곱하기 n분의 am 음. n분의 am이 5니까 1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25 6분의 27 2분의 9 괜찮습니까? 음. 이게 더 재밌지 않아? 막그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차 찾고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어, 극한 무한대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더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요번에 너희 수능 볼때 예전에는 문과시험지, 이과시험지가 따로여서 이게 수열 문제인지 극한 문제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 너희는 왜 없어? 당연히 없지 선택과목 페이지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수혈 문제가 수, 앞에 공통해 22번 사이에 나왔다건 그냥 수혈이고 23번과 30번 사이에 수혈 비슷한 문제는 극한이고 구분적이지 <웃음> 뭐 나머지 문제도 들다 보고 싶은데 오늘 개념은 요정도까지만 그래서 뭐 되게 많습니다 막 189번 같은 경우도 쉽게 푸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건 좀 두고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일강 수혈의 극한 다 푸시는 거랑 여기 두 번째 유형 1, 2, 4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면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